안녕하세요. 허준입니다. 여러분, 전설이나 동화 속 물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자, 여기 흥부, 놀부의 주걱입니다. 일그러진 쌀알의 디테일에서 그날의 가격감이 느껴지십니까? 와, 디테일 미쳤다! 네. 아직도 김이 올라오죠. 어. 놀랍지 않습니까? 다음은 이 시대까지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요산신영님의 가르침! 정직해야 성공한다 베테랑 참성들이 정말 어렵게 찾아낸 금독기. 앤 음독기 이거 24K 맞네 역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호랑이도 겁냈다는 바로 그 곧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오리지널 한정판입니다 정말요? 쉿 아직 놀라긴 일러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쌍둥이의 전설을 알고 계시나? 그 전설을 함께한 부채와 부적! 바로 지금 세계 최초로 금개합니다 왜? 어, 왜 어, 어, 없어? 검은 사막에 있다! 검은 사막 최초의 쌍둥이 클래스 업데이트! 지금 검은 사막에서 사라진 부채와 부적을 만나보세요